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잘 보면 이제 마게도냐 교회가 2차 전도 여행 중에 뭐 사실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새그 교회를 세웠습니다. <웃음> 어, 그렇게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어 이들 뭐 데살로니가 교회도 보면 그뭐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었잖아요. 또뭐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저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았지만 그 실질을 잘 누리는 태도를 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과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 권세를 위해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주님의 뜻에 자신을 먼저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존재로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과 어려운 박해를 만나가지고 어려움 중에 있는데, 모교회가 이제 바로 설수 있도록 저들이 심에 지나도록 헌신을 한 것입니다. <웃음>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물질을 어떻게 이전에 생각했던 그 물질관이 전혀 달라졌고, 물질을 써서 궁극적으로 어, 드러내야 할 것이 뭔가, 그걸 분명히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 신실한 청지기와 같이, 그렇게, <웃음> 어, 그, 극한 가난 중에서도 연보를 더했던 것입니다. <웃음> 이것이, 어, 항상, 이제, 신자의 삶에, 이제, 모범이 될만하고, 이런, 이런 적극적인 그런 물질관을 가지고 있어야,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예. 예. 사실 죄 백성들의 그두 가지 구별됨이 있잖아요. 죄로부터의 구별이고 의외로의 구별. 예? 그것이 소극적인 면이고 하나는 적극적인 면이에요. 근데 맨날 소극적인 면 앞에 있으면 이게 진짜 적극적인 걸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적극적인 걸 이루면 소극적인 건 자동적으로 이루게 되죠. 예? 맨날 그 앞에서 씨름하지 말고 물질을 언절 해서 뭐 이걸 어떻게 쓰냐 마냐 고민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존재로 내가 정체성을 갖고 있다. 그걸 위해서 내 생명의 당위가 있고 주님의 은사가 있고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적극적으로 누려가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누려가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이렇게 살아가야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그 수요 공부 때 봤죠. 저기, 돌을 아침에 깨치면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고 했잖아요. 일반적으로도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 돌을 깨친 사람으로서 하루를 살아도 이렇게 살아가요. 주님께 잡힌 바 되고, 주님께 드림받고, 그, 그, 거기서 받은 걸로 그 교통하고, 서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누고.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돼. 자연스럽게 돼야 돼. 그게 신령한 것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어, 이게 왜 이제 율법 얘기가 나오는가? 그, 그렇게 실령하고 자연스럽고 자연스럽게 하려면 인간편에서는 그걸 이룰 수 있는 재료와 능력이 없잖아요. 지혜와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도 안에서 그것을 누려와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 율법을 얘기하고 그리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걸 취해 나가야 될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그래야 아상이 거의 끼지 않고 거기 자기 영광, 하나님의 영저저걸 도둑 도적질하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율법이라는 말이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인데 율법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율법, 계명, 규범 이런 말. 율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율법이라는 말은 그 신의 이름으로 규정한 그 규범이라는 뜻이 있어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그것이 정치적이고 또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그, <웃음> 그 주님의 백성으로서 생활에 나갈 때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규정한 내용이 있는 거죠. 그게 율법이에요. 그, 규범이라는 말도 참, 그, 이제, 좀, 어려운 말인데, 신의 이름으로 이제 규정한 규범이라고. 일반적으로 문화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문화. 그리토인들이 문화를 창달해가는, 그리토 안에서의 새로운 문화를 창달해가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럼 그 문화라고 할 때는, 거기에는 그, 뭐, 여러가지 내용들이 함이 되어 있어요. 그, 그 문화에 속한, 그 문화 안에서 써나갈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내용, 언어적인 내용, 또 상징적인 내용, 예술적인 내용, 그 가치에 대한 내용, 그런 그리고 규범에 대한 내용이 여기 들어가요. 그러니까 문화의 여러 요소 중에 하나가 규범이에요. 문화의 아. 여러 개 율법을 이루려고 할때 신이 규정한 그런 어, 법칙들을 그 순종하려고 할 때, 이제 여러 갈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도덕적, 종교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그것을 누려가야 될 내용들.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들이 생활 속에서 체계화된 그 행동 기준이나 규칙으로서의 규범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래야 된다. 주님, 의 그것이 이제 율법의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취해 갈수 없다는 걸 아시고 그 율법의 신의 이름으로 그 율법의 규정의 내용을 차서 있게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 안에서 존재하는 자들이 이 율법의 규정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흉내를 낼 뿐이지 그래서 그리토를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리토를 준비해서 그 율법의 요구를 그 만족해 하셨대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라 그, 그 주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완전한 것이 아니면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오시기로 경, 경륜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경영하신, 그 일을 경영하신 거죠. 계시에서부터 말씀 개시에서부터, 행동 개시로, 그걸 경영해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세 가지 용도 늘 얘기했잖아요. 예? 율법의 세 가지 용도가 뭡니까? 그거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야. 그러면, 야, 나는 그걸로 지키지 못하니까, 이제 그, 그걸 순종하실 그리또를 내다보는 거야. 그러면, 그, 그리또를 내다보는 걸로 끝나면, 이제 그리또 안에서 새 사람으로서 그걸 누려가야 되잖아. 이제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것을 온전히 회복하는 측면에서, 이제, 이전에 그걸 지켜서 뭘 하려고 했던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자유롭게, 예,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그래서 그거 은혜의 방도도 주시고, 어, 그 계명을 음, 지킬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다 주신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어, 이제 그 율법이 무거운 짐이 아니고 쉬운 몽해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그게 그세옛 계명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 계명이 된 거예요. <웃음> 개명이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쓰는데 개명하고 율법하고 뭐가 다른 개명이라는말개명이라는게은 <웃음> 어떤 사회나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꼭 지키도록 요구된 그런 규정이에요 이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고 꼭 지켜야 될 <웃음> 이 규범이라고 말했을 때 하고 의미 이제 그, 언어의 뉘앙스가 또 개명과 또 다른 거예요. 이건 반드시 그리고 또 규범은 그그 그 이제 그리스도의 그새 사람으로서의 그 문화를 건설할 존재로서 그 주님이 신의 이름으로 규정한 내용들을 따라가는 것. 그게 규범. 그게 이제 그 하나님이 내신 율법이고 규범이 되는 것. 율법 아래 그 함이 된 그런 규범이 된 음. 율. 이게 주님이 오셔서 다, 다. 아,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는 주님이 다 하신 것을 믿고 이제는 이제. 어거지루가 아니라 주님을 믿고 성신을 의지해서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짐을 져주셨잖아요. 나를 도와가지고 구원이라는 말에는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도움이라는 말이 있어요. 도움. 구원이라는 의미. 이 도움, 주님이 우리의 도움, 돕는 자가 되셔서 우리를 건져내지. 그래서 이제 또 건져내서 서로, 어 우리의 짐을 져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서로 짐을 질수 있게 됩니다. 서로 짐을 질수 있게 됩니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을 할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이, 이 나오는 거고요. 그 1절에서 그 얘기한 것들을 받아 가지고 어이 2절에 서로 짐을 지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이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주님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로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그걸 전가받아서 그 선언 받아 가지고 의롭게 됐으니까 <웃음> 이제는 이제 그 사랑을 힘입어서 사랑하는 거죠. 그리토 안에서는 예계명이 없어요. 이제 그리토 안에서는 세계명만 똑같은 내용인데, 이제는 그리토께서 그걸 현실적으로 생생하게 그걸 누려갈 수 있도록 그 지혜와 능력을 다 주셨으니까, 이제 그, 그 주님의 에, 그 계명을 꼭 지키도록 요구된 그 규정의 내용을 이룰 수 있게 하신 거죠. 사실 그모용적인 역사 속에서 레위기에도 나오지만 모용적인 역사 속에서도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웃을 내몸 과 같이 그것이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예수님 때 와가지고 비로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게 아니고요. 이미 모세 오경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있어야 이제 주님이 명하시는 내용들을 능동적으로 창의적으로 인격적으로 누려갈 수 있게 됩니다. 그냥 구속사의 논리만 가지고 그냥 그것만 그 결과만 따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 실질 안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걸 인격 안에 붙이질 않아요. 주님이 나를 도와, 도운 거를 내 인격 안에 붙여가지고, 그걸 이웃에게까지 뻗치지 않는다. 이 고린도 후서 8장 본문처럼, 그 주님께 그 먼저 드리고, 받아가지고 이웃에게 나누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인데, 그걸 하지 않는다. 그, 이제, 이론으로 그 구원의 그 은총을 따먹으려고 하는다. 아주 악한거죠 사실 그리도 사역이 기준점이 돼 가지고 이제는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창의적으로 인격적으로 그 이웃사랑을 주님이 나한테 하신 것처럼 하는거다 그렇게 해야 적, 소극적인 의미에서 그 구별돼야 될 것, 적극적인 의미에서 그 구별되어야 될것 적극적인 의미에서 구별되어야 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 그, <웃음> 사도 요한이, 그, 요한 일서에서 말한 내용이, 그래서 서로 사랑하되, 죽도록 사랑하라. 이웃을 위해서 죽을, 어야 되는데 못줄게 뭐 없습니다. 내 생명도 주는데 못줄게 뭐 없죠. 주님은 하나님으로서 피조물을 위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피조물이 피조물을 위해서 죽는 거는, 뭐, 그건 일도 아니에요, 사실은. <웃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은 그것처럼 여겨주는 거예요. 우리는 감히 가담해서 누릴 수 없는 것을 누리게 하시고서 그걸 그렇게 한 걸로 여겨주는 거예요. 당신이 한 것에 다참여한것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기 자랑할 수 없죠. 나 스스로 내가 그 이런 걸 가지고 자존감을 높일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것에 자존감이 높아져 있는 거죠. 하늘까지 올라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에베소 2장 말씀처럼 이그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알고 그 구원을 알고 그 공동체에 속해 있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지식을 알면 이 복이 있는 사람이죠. 진짜 복이 있는. 그래서 그 안에는 사회에서 저기 나누는 계층적인 구별이 없다, 이 말. 남자, 여자, 예? 뭐, 종과 자주자? 그 계층적인 헬라인, 야만인, 유대인? 이렇게 구, 계층적인 구별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뭐, 이제, 여기, 그 저기, 적극적인 의미에서 이제 자유자가 될수 있지만, 노예제도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할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을 인권도 존중하고 이웃의 가정도 존중하고 이웃의 물권도 존중해 주는 거 아니에요? <웃음> 그걸 다할수 있어요. 그리토가 전부의 교회는 그리고 외 다른 것이 끼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음. 주님은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고 계시죠. 우리가 그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으면 사실은 세상에 이 발을 붙이고 있지만 세상 떠나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있어 왜 세상에 있는가? 이 세상에서 이 거룩한 사회를 지향하고 나가도록 하게 예수 믿고 그냥 구원 받아서 천당 가는 정도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변화된 인간상과 사회상을 누려간. 이게 팔계명이 명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보는 건데요. 이것이. 그런 그런 팔계명의 지향점은 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거잖아요. 팔계명이 물론 그0계명의두 돌판 중에 이그 둘째 돌판의 내용이 다이 이상적인 사회를 지향해서 나가는 거. 근데 그런 그런 안목으로 그런 안목으로 대하면 이 팔계명이 명하는 거 나머지 다섯 가지 내용도 다. 아, 지킬 수 있다. 그리토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그런 사랑이 있을 때 어떻게 남의 것을 도둑질할 마음이 생깁니다. 도둑질하는 것은 수, 남이 수구한 것을 몰래 가져오는 거죠. 도둑질하고 도둑질하고는 좀 달라요. 도적질은 강도질하고 비슷해요. 도둑질은 몰래 훔쳐오는 거지만 도적질은 해치고 훔쳐오는 거예요. 강제로 뺏어가는, 해치고 사람 도둑질은 몰래 이렇게 해오는 거지만 그제한자의 의미가 그렇게 다릅니다. 아무튼 그 몰래 갖고 오는 것이든 뺏어 갖고 오는 것이든 그 내가 수고한 게 아니면 다. 도둑질이고 도적질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남이 그 준비한 것을 나는 아무 수고 없이 취해 취하는 것이야말로 이거는 참 도적질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존중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물질과 지식과 지혜와 뭐뭐그외뭐 뭐그뭐 기타 등등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게 진짜 돕는 자는 그건 단순히 이제 강도 만난 사람만 돕는 게 아니고요 그 이제 소극적인 의미의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취해야 나갈 것들을 취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수 있도록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돕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런 도움을 받아서 또 그걸 누리고 또 남한테 그런 도움,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몰라서 방황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세상을 포기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진정한 도움. 지난 시간에 이제 어 거기 그 정도 다섯 다섯 번째까지 봤는데 오늘 거기 이어서 이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의 본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하고 편리하게 우리의 형편에 적절하게 굉장히 저희 뭐어 지혜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팔계명을, 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누려갈 것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그것에 대한. 지난 시간 마지막에 다섯 번째로 세상 물건들에 관하여 판단이나 뜻이나 감정을 과도하지 않게 적절하게 갖는 것을 살펴는데,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배울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본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며 편리하고 또한 우리의 형편에 적절한 세상 물건들을 얻고 소유하고 사용하고 처분할 수 있도록 신중히 살피고 힘쓰는 것과 철저히 이제 청지기로서의 그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우리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일에서 또한 우리가 처한 형편에 적절한 세상 물건을 얻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신중히 살피라는 것입니다. 신자가 세상 물건을 영원히 쓸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도 큰 잘못입니다만 반대로 사람답게 사는 데 필요하고 편리한 것들 또한 그 처한 형편에 적절한 것들을 무시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중세 중세 천년을 지배한 사상이 뭡니까? 이원론 사상이에요. 이원론 사상. 개혁자들이 그걸 회복했죠. 그래서 단순히 이 세상 것은 다 쓸데없는 거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 각자가 받은 대로 바르게 써서 주님의 이름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써나갈 것을 개혁자들이 그걸 회복해 준 거예요. 단순히 중세 이원론을 벗어나는 것은, 그냥, 그, 반대급으로 그냥 극, 극 위에서 극 좌로 확 가버리는 게 아니고요. 그걸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일깨운 거지. 여기 지금, 이 대우림답을 작성한 분들도 그런 이제 이원론에서 벗어나서, 어, <웃음> 인보, 아주 인본주의로 나간 것들을 또 제어하고 어, 그 신령한 백성으로서 취해야 될 것을 아주 적절하게 에, 제시한 것입니다. <웃음> 그러니까 극우도 문제고 극좌도 문제예요. <웃음> 샴헌 27장 23절로 27절에 보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돌아 대저 재물은 영영이 있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에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집 사람의 식물이 되며 내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단순히 그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어떻게 풍요롭게 살아가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게 수단으로 준 것들을 어떻게 써서 그 하나님의 회복된 백성으로서 그 품위를 나타내고 회복된 백성으로서 그 사역을 하는가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고 하시면서 레위인에게는 제사장 직분을 기업으로 주시고 다른 열두 지파에게는 기업의 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업 분배를 봤잖아요. 지난, 저, 지난 시간에. 열두 지파에 속한 사람은 나보처럼 기업의 땅에서 부지런히 일하는 것으로서 또한 그 얻은 소출로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이루고 나가야 합니다. 제사장, 출애국기 19장, 5절로 6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자먼의 <웃음> 지혜자는 내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합니다. 이, 이 말씀 제가 잊어버릴 수가 그 없어요. 27, 뭐 27장 23절이죠. 이게 제가 85년도 그, 그 합신에서 하는 계절 목회 그, 세미나에 참석해서 어떤 박종률 목사라고, 이름도 아잊어버리는데 그분이 이걸 본문으로 해서 목사들을 권면했어요. 그 목회 하는데 이 말을, 이렇게, 라고 일반 농장의 비유를 하면서, 네, 에, 그분이 이제 2004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웃음> 아무튼 그 이제 그런 사실 그런 면도 있긴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목사들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요. 하나님 백성들 전체에 대한 내용 재물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니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그때 얻어서 살림살이에 필요한 것들을 충당하고 소명을 이루는 일에 쓰라고 합니다. 이런 근실한 태도가 있어야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냐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삶을 살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요, 먹게 한다 그러면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뭐, 아주 절대적으로 뭘, 이제, 안 하고, 딱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 하고, 이제, 그러면 목사는 하나님을 먹이신다고 하는데 사모는 목견되서 나가거든요. 나가서 그러다가 그런 경우 제가 엊그저께도그 진짜 어디 어디 책에서 봤는데 사모가 나가서 일하다가 뭐 유방암이 걸려서 나중에 발견돼서 죽게 됐어요. 교우는 어른 신자는 없고 어린이만 어린이만. 그리고 이제, 이제, 거기, 나온 내용은 사실은 좀 부정적인 내용이 있는데, 목사는 계속 공부하고, 사모는 계속 일하고, 사모는 병들어 죽고, 죽게 됐고. 그걸 저또 목사, 목사가 이제, 아, 이제 상대적으로 그 얘기를 해, 했어요. 아 목사가 전부 성도들 완전 믿지 말라. 노후를 위해서 기술 하나는 배워야 된다. <웃음> 그리고, 그, 그거, 그걸 보고, 자기 친구 목사가 그렇게 되는 걸 보고, 이제, 전적으로 헌신에, 헌신하겠다고 하는 성도도 믿지 말라. 절대 바뀌니까, 절대 상황에 따라서 바뀌니까, 그거 절대 믿지 말고, 노후를 준비하고, 너무 과도하게 공부하지 말고, 이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보충해 가면서, 전부, 저, 투자해갖고 전세 돈 빼가지고, 저 뭐, 목회 할 생각 하지 말아라. 그, <웃음> 그걸, 근데 이게 반대급으로 얘기한 거죠. 한 사람은 너무 좌, 좌 저, 우루 치우친 거고, 한 사람은 너무 좌우 치우친 거예요. 이,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이, 그게 현실이에요, 사실은. 지금 사실, 80% 이상이 목회자들 자립 못합니다. 생계가 막연한 지금 또 특히 코로나 때문에 더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제 이런 속에서 이, 이 말씀들을 통해서 잘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바라하고 살아간다고 할때 이렇게 양대 형편을 살피고 이게 이게 의미가 있잖아요. 성도들 뿐만이 아니고 모든 뭐 자비량하는 목회자들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원론적으로 가서 이상하게, 기형적으로 고생 안 해도 될걸 고생하고 스스로 그냥 그 인생이 참 찌부러드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주님이 그렇게 살고 가라고 분명한 소명을 줬으면 그렇게 살다 가야죠. 당연히 그렇게 살다 가요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웃음> 발을 땅에 붙이고 산다고 할때 땅에 염려가 무엇인지 잘 알고 거친 세상 한복판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나아갈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광야에서의 삶과 가난 안에서의 삶의 방식이 또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또 달라요 그러니까 그잘 생각을 해야지. 그, 맨날 광야에 있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되고. 얼마 전에 이제 신앙 고백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헌상을 어떻게 하느냐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용돈을 받든지 혹은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해서 돈이 생기면 그 돈으로 정해진 기간 부모님에게 돈을 벌지, 손을 벌리지 않고 <웃음> 생활을 해 나가는데 특별히 헌상하는 태도가 확고해야 적은 용 돈이면 적은 대로 혹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조금 두둑하면 두둑한 대로 알뜰하게 경제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적 신앙 고백을 하면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처럼 공동회의에 참여해서 교회의 헌상금이 제대로 사용되었는지를 살피고 교회가 교회답게 서나가고 사명을 이루고 나가는지 자기가 어떻게 헌상하고 나가는지를 살펴야 하지 않겠습니까? 회원이면 뭐 당연히 이런 마음이 있어야죠. 그런데 작은 용돈도 제대로 관리 못하고 닥치는 대로 써서 뒷감당을 못하게 된다면 살아있는 지체로서 몫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큰 소리는 치지만 내실은 없는 사람이 됩니다. 말은 많은데 실제로는 게으른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동회에도 앞두고 있는데요. 내년을 예산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말도 해야 되고 그 말을 했으면 그걸 지키도록 그 애를 써야죠. 그리고 주님께 소원을 갖고 그런 말을 했으면 그것이 내 안에서 응답되는지 살피고 주님께 기도를 또더 나가서 기도를 해야 할 것이고 하는 거지. 아니면 무슨 백지수표 남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이제 책임있게 사는 게 아니에요. 아까 공적신앙 고백을 얘기했었는데요 도 교회에 나오면 주님의 은혜를 알면 공적신앙 고백을 해서 교회 회원으로서 성찬으로 더 믿음의 힘을 강화를 받아서 살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생명을 받는다에 마땅한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교회가 뭐하는 사회인지 하나님의 나라 그걸 고백을 해야지 내가 다른 사람 앞에 나도 그걸 공감한다 나도 그런 복음을 받았다 나도 그런 성신의 인도를 받았다 나도 그런 성 은혜의 방도를 누리고 싶다 나도 그런 교회에서 속해서 살아가고 싶다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싶다 동일한 것을 고백해야 아 같은 성신을 소유하고 같은 말씀을 따라가는 이걸 아는 거잖아요 이 교회 오래 나와도 이거를안 해버리면 알 수가 없어요 속을 속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걸 같이 성찬을 못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능동적으로 내가 이미 성찬 회원이 됐어도 이런 면들을 적극적으로 누리는가를 내가 고백대로 내가 누려가고 있는가를 늘 살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요식행이고 맨날 받는 것도 요, 형식이면 이거는 성찬의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성찬의 유익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이는 말씀으로서의 성찬에 참여시키시는 건데 우리가 그걸 매주 받기를 그런 소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걸 요식행위로 생각을 해버리면 이게 참 형식주의자가 되고 그냥 제도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것을 참여해갖고 내가 나가려고 하는 게 없이 참여하면 그냥 그냥 그 저기 저실령주의자처럼 자기 뭐 자기 생각에 도취돼서 그냥 그렇게 참여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적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개혁교회에서 그걸 요식행위로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신자들은 당연히 그걸 하려고 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나도 이런 걸 똑같이 여러분들하고 믿습니다. 이런 복음을 받았고. 이런 성신의 인도를 쫓고 이런 은혜의 방도를 쫓아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증시하는 기관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게 고백으로 나와요. 그러면 아저 사람의 진정성을 보고 고백을 보고 아 우리 한 식구다 이렇게 여겨서 같이 성찬도 나누고 하는 거예요. 이러 그러니까 아 그런 태도가 있어야 이 계명에 명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다 누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불분명하니까 의식행위로 들어오면 그거 지키는 일에 소홀히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의식주의자가 돼. 그냥 기념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웃음> 그렇게 되면 이제, 이제 신자로서의 그 삶이 재미없죠. 신령하게 역동적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여지는 면이 없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공적 그런 고백을 한 사람은 교회 살림살이에 관심을 갖고 어 이거 누가 어떻게 이재정을 어떻게 써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성격을 나타내는가 그걸 해야, 그걸 살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 했는가 그리고 내그 일을 위해서 그 헌신을 해야 돼. 그게 이게 인격에 붙여서 신령한 하나님 나라 생활을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웃을 돕고, 그리고 하나님, 앞,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표하게 되는 거지. 그게 아니면 뭐,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일반 교회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뭐 하러 이게 구별되게 힘들게 이렇게 갑니까? <웃음> 진짜, 그걸 아니면, 다 게으른 사람이다. 혼인을, 여기 뭐 혼인 얘기도 했는데, 혼인을 하려면 혼인의 목적이 있고, 혼인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리토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고, 경건한 후사를 나타내고, 서로 합력해서 더 완성점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거룩한 생활로. 그걸 하기 위해서. 그건 안하고 혼인하면 게으른 사람이 되는거죠. 게으르면 악한 것하고 같이 붙어 있는거예요. 이제 교회 살림을 근실하게 이루고 나가려고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박해 시간이 있고 기근이 뭐 자연재해가 엄청나게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엄청난 위기인데요. 그런 위기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또 때로는 사랑의 빛을 질 수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심성은 그렇게 움직여야 된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기를 힘써야 된다. 그렇게. 음, 그그근그 그런, 그런, 그런 것이 본의예요. <웃음> 교회 공적 친한 거백을 하고 교회 원된 사람들의 그 본위가 되고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식구가 굶어 죽게 되었는데 그걸 돌보지 아니하는 것은 팔계명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보다 악 악하다 그랬어요. 자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를 주신 것은 어려운 때를 위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언 17장 17절을 보면,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났느니라. 친구가 왜 친구가 있습니까? 사랑을 나누기 위한. 형제가 위급할 때를 만나면 돕기 위해서 형제로 태어난 내가 와서 형제가 힘들게 뭘 하면 와서 말로라도 거들고, 에? 아니면 뭐 힘이 있으면 힘으로 거들고, 물질이 있으면 물질로 거두 하는 거지. 그게 친구잖아요. 그게 사랑이고. 자기 불편하면 안 하는. 그건 세상 사람. 세상 사람은 자기 불편함은 절대 안 합니다. 성신의 감화도 자기 기분에 따라서 성신의 감화를 따져요. 그러면 안 돼. 성신께서는 분명히 감화하는 그, 그, 실질이 어떤 것이 명시적으로 명료하게 보여줘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이웃사랑을 하는 걸로. 그래서 가족이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그를 외면한다면 믿음을 배반한 자예요. 불신자보다 아, 간자다. 참된 믿음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원수 대어 위치에서 사랑을 입었으니까 그 사랑을 구현하는 거죠. 그런데 원수는커녕 식구를 사랑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가운데 있는 식구를 외면한다면 믿음을 부인하는 일이 아닐 수없어 입술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이 세상은 자기 하나도 살기가 팍팍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형편에 두셨으면 하나님을 순종하는 태도로 형제를 사랑하는 심정으로 도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도 요 자식이 굶는 걸못 봐서 부모가 자기 먹을 것을 아끼면서 주, 안 먹을 걸 자기 먹을 걸 좋은 거를 아기를 위해서 주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 일반적인 마음이에요. 이건. 근데 주의 사랑을 힘입은 사람이면 그걸 뛰어넘는 거죠. 그걸 뛰어넘는 사랑을 하는 거뭐 주머니에 넉넉함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하는 사랑은 사랑이에요. 그건 세상 사람과는 근데 지금 다섯 가지 해야 되는데 이제 한 가지에는 시간은 지금 대체 반이 넘어요. 오늘 이한 가지, 앞에 부분 보고 한 가지 한 걸로 촉하고 나머지 네, 네.